안마건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특징이 실질, 실제로 물리치료가 가능한 안마기래요 음. 한번 전원 켜고 하나씩 써보세요 체험 음. 어떻게 켜요 전원은? 음. 저 똑같이 생긴게 두개가 있죠 한단 두두두어 오네 켜봐요 이 보면 뼈가 있으니까 뼈를 좀 피해서 네, 불러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써봤잖아요 네아 좋아요 근데 혼자는 못해요 잘 이렇게 하시면 응.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것 같아요 혼자 쓰기 보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좀 편하네요 이게 음. 말 그대로 허벅지라던가 다리 쪽으로 가니까 음. 이제 등기라던가 시원하게 시원한데 음. 이제 아무래도 좀더 꺾이는 관절이 많다 보니까 음. 좀 어려운데 그 효과 대비 굉장히 응. 허벅지라던가 발바닥이라던가 굉장히 시원해요. 음. 가늘을열어가늘한여 <웃음> <웃음> 우리가 거의 또 좌식 생활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은은 뱃살에도 괜찮고요. 네. 뱃살에도 이게 잘... 음. 아우, 뱃살이 잘 빠질 것 같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아니아어아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음. 10분 이상 같은 부위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장점은 뭔가요? 네, 예, 장점은 조용하다면? 잠시만요. 얘의 예, 장점은 일단 딴 거는 1,2,3단까지 되고 얘는 5단까지 조절이 되는데 사실 5단까지 조절되는 게큰 장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얘의 예, 장점은 얘는 플라스틱 케이스, 얘는 약간 알루미늄 케이스라고 해요. 그 정도 아, 차, 장점이 있어요. 음. 네. 어. 근데 더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가. 음. 음. 가벼운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무거운 네. 걸사면 무거우면 이게, 배고 음. 있을 때 약간의 안정감이 그치. 있다고는 하는데, 플라스틱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메인으로 갈 제품은 어떤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이 제품이에요. 음. 일단 가볍고, 음.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진동수도, 음. 딴 제품보다, 이겨라. 조금, 편해. 낮은데 오히려 더 편해요. 들튀기고. 음. 소음은 거. 얘가 제일 좋은것 같아요. 네. 네. 음. 소음은 제일 좋은. 압도적으로 조용해요. 음. 딴 제품보다. 네.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 정말 조용하죠? 아 이게 현재 생산되고 거. 있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제품 같아요. 보내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안마기들은 모터 가지고 단순히 진동을 시켰어요 음. 얘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캠이라고 부르는거예요 기순시간에 배웠을거에요 아, 이런식으로 모터가 회전할 때 실제로 안마기 헤드가 피스톤 운동을 해요 앞뒤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자극을 주는거죠 자동차처럼? 네, 엔진이랑 이제? 비슷하죠 한번 켜볼까요? 아.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분해해 놓고 가격대가 되게 다양한데 다양해요. 저가 제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가 제품이요. 저기 이제 대표적인 저가 제품인데요. 차이를 네. 음이 크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거네 이거요. 생긴 거 똑같이 생겼죠? 똑같자 여기서 어떤 나상가 나오는지 봅시다. 저가형 제품에서. 이건 무슨 나사냐면 <웃음> 이거 나사 쪽이 이거 얘는 나사산이 있는 제품이고요. 음. 나사에 네. 안에 나사산이 들어 가는 브라켓이 작업돼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거 나중에 뭐...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를 에 나사산을 만들면서 음. 음. 보이나요? 이렇게? 예. 계속 진동하는 제품이라서 결국은 나중에 음. 마모가 되겠네요. 예, 마모가 음. 되고 유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자. 짜잔. 자. 짜잔. 아~~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일단 부품이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차있구요 받... 받... 그냥 내 보시면 아시죠 네. <웃음>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모터 사이즈도 차이가 나요 여기 작은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거의 둘레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까만거하 가득 차있어요 여기 예. 여기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안보이네 기만 한... 대략 부피를 따지면 1.5배?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있고. 음, 네. 이 재질 자체도 차이가 있네요. 네, 재질 자체도 여기 나사를 한번 보세요. 이 나사 보여주시고. 여기? 네, 이쪽. 음. 나사를 한번 보여주고요. 음. 네, 조립할 때 아예 음. 진동에도 음. 풀리지 않게 음. 작업을 한 거고요. 음. 이쪽은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불점 나사를 썼어요. 요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까지다 음, 보고 그래서 가격선은 네? 아, 어떻게 가지, 제가 가격 천, 중국에서 천지차형 예를 들어 얘 음. 같은 경우는 음. 중국에서 최고 저가형은 음. 중국 돈으로 200원대 후반 음. 그럼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국으로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10만원 미만으로 팔수 있을 거예요 음. 대충 한 배송비 다 포함해도 음. 8만원에 팔아도 남아요. 근데 이제 음. 똑같이 생겼어도 고가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기은 아, 500원 미만은 없어요. 6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대 두배 정도가죠. 네. 저게 아, 있어요. 네. 애매하게 음. 그립이 손잡이 있죠. 네. 손잡이 잡을 때 얘가 지름이 약간 더 커요. 이해가 아 크다고요? 지름이 약간. 아, 약간 더 커요. 네. 그래가지고 장시간 손으로 잡을 때 얘는 음. 조금 불편해요. 약간의 차이예요. 음. 근데 그게 10분 이상 지고 사용하게 되면 차이가 나요. 음, 그렇죠. 얘는 이렇게 닳으려고 말락한데 얘는 안 닿아요. 음. 그리고 얘가 열이 반겨게 바깥으로 배출돼서 얘는 나중에 좀 사용하다가 뺄때뺄때 열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부분이 좀없는거아 그렇구나. 네, 드라이도 이렇게 디자인만 봤을 때는 네, 네. 얘가 예뻤던 이유가 이런거네. 그냥 발열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했네요. 저희도 그치, 조사를 그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네. 이 제품, 이두 개가 사실 같은 공장이 얘랑 얘랑. 음음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 어떻게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나 봐요. 아, 그게 좀. 음 네,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제품 판단을 하고 이쪽 음. 공장으로 많이 몰렸어요, 사실. 아 그래서 지금 음 한국 홈쇼핑 업체들 있죠. 벌써 네, 네, 홈쇼핑 쇼핑에... 업체들이 네. 줄 서있어요. 얘는... 지금 선주문을 음. 몇천 대 단위로 모더를 아 내리면서 음.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 신랑이 마라톤하잖아요 주말에 내가 가가지고 신랑 한번 해주라고 했잖아요. 신랑 가는 게 어때요? 우선 신랑은 그 몸에 손 닿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안마를 하더라도 음. 그 저만 주로 받고 신랑은 그냥 다른데 만화빵 가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아, 이거 하니까? 네, 굉장히 아 마음에 들어서, 어, 괜찮은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를까? 하는 고민까지 들었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 종아리라던가 허벅지라던가 이런 데에 딱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까지 해주면은 훨씬 더 단단한 그, 말벅지? 음 말벅지를 완성하실 아수 있어요. 근데, 근데 어 우리 <웃음>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좀세개다 작동해도 그렇게 쉽지 않네? 그러게 이게 엄마들 모임에서 저도 모임에서도... 좋겠다. 아니, 식품을 빼버렸잖아요, 지금. 어, 엄마들, 모임에서. 엄마들 모임에서도. <웃음> 엄마들 모임에서도 이렇게 <웃음> 건강도 생각하고. 단체 하닌 데다. <웃음> 공부 가능한가요? 어, 단체 아는데 공구? 어디 좋다고 얘기 안 하셔도 <웃음> 알아서들 다 찾아보실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맞아, 맞아. 네, 이거 어디 좋다, 어디 좋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진짜 계속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좋으면 또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안 좋으면 또, 뭐가 어떤 게안 좋다, 어떤 게 나쁘다, 막 이러는데, 이건, 일단 한번 손을 대고 나면, 약간 중복성?